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아, 어제 그리고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있었던 혹은 오늘 활동을 하면서 생각한 내용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 <웃음> 킬로를 하면서 아... 진짜로... 너무 뒤늦게 깨달은 게 있어 <웃음> 아니 여태 게임하면서 내가 게임 연재를 이제 안 하고 저거 뭐지? 그 해도 약간 편집하고 올린다 그랬잖아요 방송 한날 그... 풀 스트리밍 한거 업로드하는 거 빼고 이제 뭐 게임 리뷰나 뭐 이렇게 하루에 이제 뭐 생각했는지 생각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금세 까먹고 또세키로를 그렇게 미친듯이 찍어내고 있었으니까 내가 <웃음>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래서 오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3키을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녹화를 보수전만 이제 하기로 했어요 어제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아 중간중간에 갑자기 컷이 있나고 어, 보수가 하면 보스가 아닌 때그 있고 보스 잡는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빡쳐서 끌 때도 있고 <웃음> 하 보스전을 또 따로 찍으면은 보스전만 그렇게 그냥 통째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편집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 보면 어렵게 잡으니까 그만큼 내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즐긴 애들도 있단 말이지. 일단 그거 그렇다 치고 아, 이제 또 게임 리뷰를 또 해야 되는데 디보션 디보션을 이제 내용 정리를 해서 친구들에게 검수 받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디보션을 지금 찍어도 잘 리뷰를 봐 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카타나제로 말고 또 선물 받은 게임 하나 더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생방송 할때 그거 이제 봐 줬으면 좋겠거든요. 녹화해서 올리면은 아무리 아, 그걸 안볼 거야, 분명히. 그걸 그거... 게임을 아직 구경은 구경도 안 해봤는데 대략적인 플레이 방법이 약간 포인트에 클릭, 이제 클릭하는 형식이라서 그거를 그냥 올리면은 그냥 올려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편집을 하면 되는데 편집을 한다 해도 그게 이제 별로 막히는 부분에서 시간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네 여기 아무튼 오늘 생각한 거는 고겁니다 예 네. 일단은, 오늘 계획, 개... 내일 계획을, 아침에 할 계획을, 실행에 약속을 남기고자, 이 영상에 얘기를 해야겠어. 디보션, 녹음, 하고, 조금이라도 편집을 하자고,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일기를 또 써, 어. <웃음> 다이어리, 영상을, 일기 영상을 또 쓰자고. 먼저 그거 쓰고 디보션 작업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연대 작업을 안하게 <웃음> 말이 되냐 그게 아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걸 어떡해 일이 너무 바쁜 걸 어떡해 아 요즘에 날씨 또 더워져가지고 안 바빠질 줄 알았더니 그새 얇은 거 있어요 옷을 얇은 걸 만드는데 그새 그걸 짜고 있어 또아 수영복도 짜고 있고. 미치겠어 지금. 밤에 너무 바빠. 하... 진짜 오래 그냥 옮길까? 옮겨서 더 좋은 데 가서 뭐 빡세게 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냥 쉴때 다른 공장 분명히 지금 쉬면서 월급 받고 있단 말이야.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젊은이 이제 이 차기의 공장을 맡을이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 에 어휴. 아무튼 내일은 일기, 내일도 일기 쓰고 영상 일기 쓰고 디보션 뭐 작업을 꼭 시작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 요즘에는 그 하, 나도 그냥 밖에서 영상을 찍어? <웃음> 그거 일하는 거 찍으면은 별거 없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 내가 누구랑 그때 일하면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오늘은 그런데요. 아 내일 꼭 디보션 리뷰를 하자고. 디보션 리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 영화나 공포 소재로 한 매체들 뭐 드라마가 아니고 그저 그, 그 드라마는 요즘에, 요즘도 아니지 남양특집 아니면 만들지를 않지 꼬레 그까이 그 무섭지도 않은 것들 뭐. 영화나 그런 거 이제 에 대한 고찰을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또 길겠네 그러면은 음. 내일 영상에서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 음.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세코스테이크 였습니다 나 이제 자해가야돼 세키로 해가지고 졸려